그쵸 촉산전 무협 영화 중국 영화에는 에너지체가 표현됩니다 에너지체가 표현됩니다 <웃음> 저기 예전에 천녀의원 영화 천녀의원 2편 보세요 혹시 천녀의원 2편 보면 그 배우 우마 그 양반하고 그 누구죠 그 난약사인가 사시는 그 도사 장하고 배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두 분이 괴물 뱃속에 있다가 에너지체 원신 출신 해가지고 원신이라고 그래 원신 출신 해가지고 괴물 싸우고 장하고는 에너지체가 다시 몸으로 못 돌아와서 죽잖아요. 중국 영화나 중국 무협지무협만화에 보면요. 에너지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등장합니다. 중국은 도교를 알기 때문에 에너지체가 일상으로 등장합니다. 천녀위원 예. 거기에 너지체 뽑아내가지고 둘이 싸우고 가까이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보면 빠져나오는 게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적들하고 바로 싸우잖아요 못 돌아오면 죽겠죠 근데 그못 돌아온 상황이라는 게뭐 그렇게 못 돌아오진 않겠죠 다만 그 영화에, 영화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뒤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진묵스님이 에너지체로 빠져나가 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인도 갔다가 오니까 그 진묵스님의 재능을 시샘하던 선비가 진묵스님 그 몸뚱이가 한한달 이상 시체처럼 죽어 있으니까 진묵스님이 빠져나가 버려 가지고 에너지체가 누워 있는데 제자들이 스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선비가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스승이 죽었으면 화장을 해야지 하면서 나름 알고 있었는데 태워버렸다는 거죠. 몸을 태워버려서 침묵스님이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죽어 있어서 없어서 그냥 허공에서 불경을 읽어주고 사라졌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전하죠. 이런 전설을 또 증산도에서는 이용해가지고 증산도식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그래서 에, 이러,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진실이라고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 에너지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흔했다 흔한 이야기였다 좀 뛰어난 사람들 하면 에너지체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오고 이랬, 이랬던 정도 수준이다 근데 서양, 서양이라기보다는 저기 유대에서는 예수님이나 부활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동양은 그렇게, 그렇게 치면 부활한 사람들이 천지죠 동양에서 신선 소리 들으려면 죽은 뒤에도 에너지체 가지고 돌아다니고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에너지체 제일 잘 나오는 게 저기 스타워즈잖아요 스타워즈에서 그 제다이들은 포스의 0이 된 제다이들은 에너지체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싸움도 하잖아요 마지막 편에서는 막 광선검 잡고 별짓 다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고승들도 에너지체 관련된 야사들이 많이 전해옵니다. 도교 도사도 마찬가지. 유교 선비들도 전해오는 게 있는데요.